안녕하세요 이지쌤이에요 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배워볼 것은 짜자잔 이런식으로 도형과 아이콘을 활용해서 순서도를 만들려고 합니다 도형만을 가지고 여러분들도 충분히 하실 수 있는 거고요 이것은 버전에 상관없이 다양한 분들이 하실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제가 쉽게 쉽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시작해 볼게요 아차.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자 일단 도형을 하나 만들어야 되는데요 도형 같은 경우에는 삽입에 가시면 도형이라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저는 어떤 도형을 만들 거냐면 육각형 도형을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을 선택하고요 그리고 쉬프트 키를 누른 채 그려주시면 정육각형이 그려지게 됩니다 자 이걸 가지고 만들기 시작할 건데요 자 일단 마우스 오른쪽 도형 서식에 들어가셔서 채우기 없음 그리고 선을 입력해 줍니다 자선 같은 경우에는 실선의 너비를 좀 굵게 해주셔야 되는데요 일단 저는 여기에서 몇 정도로 하고 싶냐면 한 10pt? 10pt 정도면 괜찮겠네요 자 10pt 정도로 해줬는데 근데 문제는 여기 있는 것과 조금 모양이 달라요 어떤 면이냐면 겉에가 좀 둥그스름하게 되어 있죠 자 그렇게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줘야 하냐면 여기에서 연결점 종류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연결점 종류에서 여기 있는 것을 원형으로 바꿔주게 되면 겉의 모양이 살짝 완만하게 바뀌는 것을 볼수 있어요 자이 상황에서 그라데이션 선을 선택해 주셔야 하는데요 그라데이션 같은 경우에는 저는 임미의 색상으로 해보려고 하는데 일단 가장 왼쪽에 있는 색상은 여기에서 초록색, 녹색이고요 그리고 맨 오른쪽에 있는 색상은 파란색으로 한번 해볼게요 그렇게 하니까 뭔가 되게 부드럽게 색상이 바뀌는 듯한 느낌으로 바뀌었죠 자이 상태에서 이제 방향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만 해주시기만 하면 끝입니다 아니면 굳이 이렇게 하기 싫다면 이렇게 대각선으로 해주셔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만들어 주신 다음에 이제 여기에 아이콘을 집어 넣어야 하는데요 파워포인트 2016 버전 오피스 365 버전에 있는 최신 버전 파워포인트에는 삽입 아이콘을 누르면 여기서 아이콘을 다운로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나는 이게 없다라고 하시면 플랫 아이콘이라고 하는 사이트에서 아이콘을 다운로드 받으셔도 돼요. 예를 들어서 제가 컴퓨터라고 쳤을 때 나오는 여기 있는 아이콘들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PNG 형식으로 색상을 검정색 또는 다른 색상으로 바꿔서 다운로드 하시면 됩니다 자 일단 저는 아이콘에 있는 여기 있는 이 아이콘을 선택해서 다운로드를 받아 볼게요 자 그리고 여기 안에 집어넣고 그리고 아래쪽에 텍스트 상자를 삽입해 줘야 하겠죠 삽입 텍스트 상자 일단 컴퓨터라고 입력을 했고요 여기 있는 글꼴의 종류 중 나눔 스퀘어 라운드 체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가장 첫 번째는 성공을 했고요. 자 이것을 이제 각자의 위치에다가 복사만 해주시면 되는데요. 일단 저는 컨트롤 키를 누른 채 아래쪽으로 복사를 해볼게요. 그리고 또 똑같이 위로 복사를 해볼 거고요. 그리고 또 아래쪽 그리고 살짝 위쪽 자 그리고 마지막 여기 상단까지 마무리를 하도록 할게요. 자, 이후에는 이제 화살표를 그려주셔야 하는데요. 화살표 같은 경우에는 보통 자유형 도형을 쓰기도 하지만 오늘 저는 다른 모양으로 해보려고 해요. 여기에 있는 화살표를 활용해 볼 건데요. 선에, 선에 가시면 여기에 이렇게 꺾인 화살표라고 하는 도형이 있어요. 자, 이것을 선택해 볼게요. 그리고 여기 아래쪽에서부터 이렇게 연결해서 만들어봤습니다. 자 이렇게 했더니 모양이 좀 되게 작죠. 그리고 굳이 필요 없는 각도 만들어지고요. 그래서 마우스 오른쪽 도형 서식 들어가셔서 이번에 이 선의 대시 종류도 똑같이 점점점점 ...하는 모양을 해주시고 너비도 일단 굵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끝 모양 종류를 원형으로 바꿔주시기만 하면 이렇게 원형 모양으로 바뀐 화살표를 보실 수가 있겠네요 그라데이션도 똑같은 그라데이션을 줘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해줬고요 그리고 각도도 똑같이 이후에는 여기에 있는 이 노란 점을 움직이시면 이렇게 모양이 바뀌는 것을 볼수 있어요 자, 이렇게 하나 바꿔주시고요 그리고 나머지도 똑같은 방식으로 해주시면 되는데요 자, 이렇게 옮겨주시고 상단으로 옮기고 하단으로 옮기고 그리고 각도를 수정해서 바꿔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나머지도 똑같이 비슷한 방법으로 해주시게 되면 자 이런 모양이 나오면서 완성이 되었네요 자 여기 안쪽에 있는 아이콘들은 다른 아이콘들로만 바꿔주시기만 한다면 이렇게 만들어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어떠신가요? 이런 식으로 도형과 아이콘만을 활용해서 무엇인가 흐르는 듯한 흐름이라고 해야 될까요? 하나하나 변화하는 그런 것들을 설명할 때쓸수 있는 그런 디자인을 만들어봤습니다. 자 이런 것을 만들어 보시면서 여러분들만의 멋진 PPT 제작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내용이 좋았다면 여러분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세상 이지쌤이었습니다.